거북목 운동 같이 해보실 거예요. 간단한 스트레칭이에요. 자, 편안하게 앉은 자세에서 목 길게 해놓시고두손 머리 뒤 서로 50대50으로 눌러 주실 거예요. 지그시 머리는 뒤로, 손은 앞으로, 호흡과 함께 계속 후, 계속 후, 키 커지시면서 자 다시 한번더 하실 거예요. 이렇게 네번 하실 거예요. 두손 머리 뒤후지금시 머리는 뒤로 손은 앞으로 50대 5 0도 같이 서로 밀어주세요. 후후 후. 좋아요. 이렇게 두번더자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쭉 밀면서 그대로 허리나 가슴이 앞으로 밀리지 않도록 똑바로 해주실게요. 후한번더 해요. 자 손머리 뒤 내쉬면서 후 만약에 이 자세가 힘드시면 등 뒤에 벽을 대고 하셔도 괜찮으세요. 후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목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두손 가슴 앞에 두시고 고개를 밑으로, 위로 이렇게 천천히 앤, 둘, 앤, 쭉, 앤, 셋, 앤, 쭉, 손도 지그시 눌러주시고 넷, 앤, 쭉, 좋아요. 자, 이번에는 숄더 움직이시는 거, 네발 자세로 자세를 취해주시고, 그대로 팔을 쭉핀 상태로 열번 하실 건데요. 그대로 바닥을 쭉 밀어주세요. And 그대로 어깨 뒤로 쓱, 앞으로 쭉, 이렇게 열 개, 3 and 쭉, and 뒤로 쭉 밀었다가 밀어서 넷, and 쭉, 손바닥 밀면서, 앤 여섯, 엔 쭉, 엔 일곱, 엔 쭉, 엔 여덟, 쭉, 엔 아홉, 엔 쭉, 한번 더요. 열, 엔 쭉, 좋아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우리 캡백 스트레칭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네발 자세로 하신 상태에서 척추를 동그랗게 말았다가 아치로 폈다가 이렇게 여덟 번 그대로 컬부터 쭉 밀어주세요. 그대로 가슴 하늘 위로 시선 위로 보면서 아치 and 컬쭉 and 쭉 and 그대로 컬 and 쭉 and 넷 앤쭉 가슴 기지개 키 듯이 앤 다섯 컬할때꽉다 밀어 주시고, 등앤쭉앤 여섯 등 동그랗게 앤 시선 위로 앤 일곱 앤쭉 기지개 키 듯이 앤 마지막 여덟 앤 아치 좋아요. 그대로 배 대시고 엎드리실 거예요. 이마 손 대신 상태에서 그 상태 팔 상체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머리를 뒤로 민다 라고 생각하시고 상체만 조금씩만 일어나세요. 이렇게 열 번. And, 둘, and, 내려갔다가. And, 셋, 뒤통수로 등에 무언가를 민다 라고 생각하세요. And, 넷, 앤 엎드려서 하는 자세 할 때는 배에 힘 빼시는 거 아니에요. 배꼽 쏙 집어넣으시고 다리에 힘 주시고 다리는 뒤로 길게 밀면서 그 상태에서 조금씩만 상체 익스텐션 앤쭉 일곱, 둘, 엔, 여덟, 엔, 둘, 엔, 아홉, 엔, 둘한번 더요. 엔, 열, 엔, 좋아요. 자, 그다음은 프롬프로 업이에요손 겨드랑이 옆에 그대로 이번엔 코끝부터 일어나서 가슴 아래까지만 일어나세요. 이렇게8번 하실게요. 엔 배꼽 속 집어넣으시고 그대로 쭉엔 내려가고 엔셋 코끝부터 쭉 귀엽게 멀리하세요. 엔 내려가고 엔넷쭉 다리 길게 and 2, a n 5, 코끝, 가슴 아래 갈비뼈까지만, and 2, a and 6, 쭉, a 두번만 더요, and 7, 쭉, a n 2, 마지막, and 8, 쭉, 엔 내려가시고 엉덩이 뒤로 아기 자세 잠깐 휴식 하실게요. 후 그대로 호흡 후 and 그대로 한숨 후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한숨 한번 후잘 하셨어요.